지금 학창은 되게 워크게액트 현재부터 좌우. 프릭. 현재부터 좌우. 나눠서 강격했다고림급그폰 어. 쪽에서는 저측발림플로그 빼놓기요. 수데 패치는 저쪽 빼라고요? 네. 그 빼. 어, 말도 안 돼. 어? 이플로그를 어? 빼요? 왜지? 왜요? 귀마 빼면은 전차가 막쏘그니까저 아, 저희 아, 보고 저의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쪽 안에서 뭔가를 했나 보죠. 응. 아, 아, 아, 러시아고 정규군 트럭으로 모임. 트럭. 전방. 자유가. 전방 보병 하차했어요. 멈추 말고 자유오오 아니 파사찰하지 않는다 원래 기룡 사격해요 움직여 움직여 이거 반왜 어, 어. 음. 멈춰 있어 왜반짝반 적대적인 장갑사랑 아니 이상은 계속, 계속 움직여요 딱 반짝, 반짝. 반짝. 비기이도반짝반 우측에 네.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다시 돌아갑니다 현재 아니, 적대적인 2 24, 24도 도움직여요저도 와, 네. 뭐야? 시체가 저기까지 날라왔어. 스까지게요아 <웃음> 맞다. 여러분들 블럭 1-1 여기 는오시면안 돼요. 탱블원서엑 그리고 주의. 어, 주의 현재 갬블러 혹시 지금 옵트를 발어서 50도 부분으로 정도 발견되는 거 350도 적군크리파야자유 교전. 도도 적타수. 자 여기는 갬블원이라고알고 현재 브들링쪽으로 붙고 있다고 알립니다 같이 전방쪽으로거아가아는데 오와bus.. 어 지금 안 패져요 이거 오, 오, yeah,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워. 하차 차차 떨어져요! 멀리 멀리 빠져요 멀리 빠져요 갬블러 1원 여기는 갬블러 원투 현재 브래들리 기동 불가 기동 불가 나무 폐물 찾아서 나무 찾고 부상자 있면 보고 해요 에이 아아물 뒤로 건물 뒤로 the... 들어. 갬블러 원투 분대원들 현재 그방이 45도에 있는 담벼락 뒤쪽으로 빠르게 이동거라. 기절하는 이놈 보고. 문님 보고. 님 보고. 님 기절한 거로 알겠습니다. 일단. 위치 위치 확인 안 됐어요? 아흐 님 보고 즉사한 건지를 알아야 된대. 불탐 있는 곳이잖아. 공님 보고 검하게. 음, 아흐 님이랑 지금 문님 둘이 기절및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Hey, wake up. 문님과 아흔님 즉사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갬블러 1,2 메딕 이었습니다 확인 okay. okay. <웃음> <웃음> okay. 제 분대 가입하세요 우리 이쪽 이쪽 아, 좀, 아 좀, 진행합시다. 아, 좀, 제임스랑 같이 하고 싶어. e 빨간색으로 바꿔서. 세요아니 s James. James. 요제임스 s James. James. j a m e 야 j 님하고 s James. James. James. James. m e s j a 여아에이 uh, uh. 님, 일단은 모르핀 처방해 드리고 일단 오피까요 어, 저희도 이, 이동합시다. 제임스 진 님부터 요 진입신. there is no need to t r a i n 네, In like like building, the 3번까지는 졌따라고 나머지 인원은 이 앞에 건물 수색 민님이민님이 okay, 민님이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님선 okay, 네, 네, 곰님, 여기 경계 주십시오. 확케 오, 레기. 갑자이엄뽑았 나봐요. 엄청나 위님 계시나요? 저희 86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좀 있다 이동할 겁니다. 어, 패치님 지금 뒤쪽에 기갑 전차장 아, 기갑수 지금 다쳐가지고 메라드님 치료 중이에요. 네. 치료 다 되시면은 보고해주세요. 음. 푼수님이랑 델타님이 여기 2층에서 경계해주세요. Again, yeah, they're still on the road. s c a p e s Escape, smash u on the bunker. t h e y moving on moving up to that over the wall. Over the road that w a k o t h y u 오케이. <웃음> 꿍 <Okay. 웃음> 그러니까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버거킹밖에 못먹었어 이거 먹어. 이거 지금 몇 시간째죠 이거? 지금 <웃음> 2시간? 지금 벌써 브래드리... 그렇게 됐어요? 7시, 7시 전부터 했던 거 같은데 <웃음> 알리고 지금 어, 그브들리에탑승던 그 승무원 네. 치료 완료했습니다. 하긴 건물에 있는 분대원들도 퇴출해서 이동 준비합니다. 근데 패티님, 네. 패티님. 예 복귀를 아, 하면은 어. 빠르게! 빠르게 퇴출! 예, 복귀를 하면은 저는 예원 그때 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동합시다! 오, 동쪽 건물 이동. 이동. 뭘 바꼈구야? 어,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진입 진입. 무서운데? 오케이 진입. 좌측 클리어 해주세요. 좌측 클리어. 우측 건물 클리어. 대출 대출. 대출 그쪽... 곰님이랑 곰님 뒤쪽에는 순국님 좌쪽 좌측 하나 더 있죠 이쪽으로부터 쭉쭉 밀고 갑시다 오케이. 북쪽 위에 있는 담벼락으로 이동 네. 오케이 곰님부터 진입 아... 오케이 진입 님 네, 확인. 님님이 아, 그 인원 앞으로 데리고 활동해 주세요. 로 여기 게반요 푼수님과 곰님이 저랑 같이 어, 네? 다니겠습니다. 여름 감기 네. 지금 함들기에요, 함들기. 여기서 음, 아. 아, 아, 부터는 어떻게 할지 잠시만요 갬블러 원 원, 여기 갬블러 원 투. 야설 설마. 갬블러 1,1 여기는 갬블러 1,2 <목소리> 설마? 갬블러 1,1 여기는 갬블러 1,2 응답바람 설마 죽은 거예요? 아. 님 사마. 설마 아님? 아, 아니 아님이 아니. 아흔 님 아니라. 아니. 아님. <웃음> 아님 없었어요? 아니, 무전기 좀긴장안 하는 겁니까? 킹세가. <웃음> 아, 내가 니까날 버린. 어? 저쪽 메딕 있어요. 그럼? <웃음> 내가 왔잖아요. 없어요. 저기 없가 <웃음> 야곱님이라도 있는데 이동할 위치가 지금 전방 335도 능선 위쪽에 적군이 있긴 한데 일단 쏘지 맙시다 아, 그러면 지금 야곱님한테도 한번 무선 때려볼까요? 아니 죽은거면? 그, 어, 그쪽 그 채널 베라님의 그쪽 채널 단파 가서 생존자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보세요 아 쓰지나 어 현재 어 생존에 있는 브리들리 어, 운전수 있다고 알림. 게임서밖에 안 남은 것 같아. Hey j a m 니가? James 니가? 게임서 다 빽먹. 이거 맞아. 아 right. 저기 총격. 브래들리브래들리 브래들리. you... 혼자 살아나왔다가 영어로. 혼자 살아나왔냐이 Only s u r v i v Only you, one? You only survivor? One survivor? Yago? Yeah, where, where is the... ah... A-H Chepelo, come in! A-H s q t t e r o n He's died? What's t 저거 아니에요, 네. 저거? 어, 아, 거 아, 니에요저거아 죽었나? 안죽었다는데요? 거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예요 아.. 거이요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패치님이 안받는다고 걱정하셔서 제가 일단 간파 오빠차뽑았다 브래들리 기동 중인거 확인 아 여기는 아, 여기는 <목소리도> 응? Okay, see you. 아있대요 지금 목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네, 방금 장파 연결됐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어쨌든 살아있는 걸로. 갬블러 원원 <목소리> 갬블러 원 투. 여기는 갬블러 원, 1, 갬블러 원투고어 헤드. 아 이제 갬블러 1, 2. 어 명령 대기 중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슬슬하다 우슬 미쳐, 미쳐 현재 갬블러 우원투 생존자 몇명이는지 여섯 명 현재 분대장 포함 여섯 명 생존했고 두 명, 어 아까 전에 베이크 그 아까 전에 두명 사망했다고 알림 아, 아, 현재 그두명 중에 베라르디 포함되는지 아, 포함 안된다고 알림 나살있는데 살아 베라르디는 살아있는데? 아아 아, 네. 아, 네. 베라딘이 살아있는데? 왜 네, 아니라고 했어요 위진이야? 아 위진 아, 네? 아, 나 지금 컴퓨터 끄고 싶어요 아, 아, 아 안돼 참아야 참아 아, 그래, 안왜 그래. 이렇게 또 조용하지? 아 나중에 라디오 상품 좀 줘봐요 아하 아, 아 고민해볼게요 저 가만있어요 저기 비행사는데 왜절도 다운된거 아니야? 아이 아니, 빨리 뭐 명령을 줘야 뭘 하는데 아나 지금 지금 내 매직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매직을 당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현때 지금 윗님 살아 계세요? 모르겠나 어? 드릴까? 뭐 왔네? 아니 누가 나왔지? 어, 무님 오셨어요. 오, 네. 네 제가 쫓겨나듯이 와가지고 일단은 빨리 오세요. 좌표송신 좀 해주세요. 좌표송신 좀 해주세요. 061005. 0 6 1 1 0 9 061 109 062 2에야, yeah, 2 0621 아, 씨, 커피 회치이 저는 어떡할까요? 일단 대기해보세요 아, 맞다. 나 GPS 안 가져왔는데 누구... 기부해 주실 착한 사람 없나요? 없네요 GPS는 기본에 기본 아닌가? 여기는 22밖에 서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거가지 오셨어야지. 일단 아까 그 위치로 들어가 볼까요? 주변 확보했으니까. 아, 갑시다 이동합시다. u okay. <목소리도> 어, 그 아, 아, 아, 저 아, 있네요. 저 있네요. 저쪽으로 갑시다. 조.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클리어가 차, 다고 오빠 오빠 차, 래 차, 오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오빠 차, 오빠 차, 오오케이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오로 오빠 오케이 아... 동애님동현님한 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것 5분에서 최대한 커버해봐요 아 그래 몸이 너무 힘들면 가셔도 돼요 말가말니는 너무 힘든데 일부러 아, 할 수는 아 어차피 베라가 네, 네. 오셨으니까 윤모 아. 교대하세요아 가셔도, 가셔도 요 데우는... 브래드니스 세요 와, 문이 문이 비... 비... 브래들리에서 떨어지세요 아, 아니 아.. 니아니 아니... 잠수 잠수 잠수 잠수 대리장네아 대리점을... 지금 몸이 너무 으슬으슬해서 몸살인 것 같아요 지금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 야곱님 예 네. 야곱님 왔습니다. 메딕 하실래요? 내가 이거 옷다 벗기니까? <웃음> <웃음> 알았어 알 문님 오케이. 복귀했습니다 예이제 네. 어, 오셨어요? 네. 내가 옷다 벗을 테니까 이거 다 가져가요 오케이 네오빠 차. 오빠 메딕이 맞다. 맞죠? 메딕 포징 맞죠 지금?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죄송 죄송하게 됐네요 아 잠깐만, 통화 아, 마, 맞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총은 안좋는데요총 어, 드릴까요? 아야야야. 아, 아, 아, 총, 총, 총 맞으면 돼. 총알 맞으면 돼. 아, 예. 총알 맞으면돼 총알 맞으면맞아 배낭에 뭘안 들고 다녔어요? 아니, 그나 원래 부사수였는데 그 조님이 개인은데처치도 있어? 요래도 야구님한테 다 유준기 어죠 아, 어, 뭐 오늘 총한에 쏴보지도 못했는 어떤거요? 개인 응급처 개인 응급처 확인 지건들 죽인게 뭔지 아 여기 두개있어요 아, 야곱니꺼 꺼내지마 야곱니꺼 꺼내지마 아 맞다 네, 네, 안안안안 그럼 최소한 야, 가방에 꺼내이 가방에 넣어 뭐키클럽도더드릴까 아, 아니요 무게가 어 아, 근데 들어갈때가 가방이 꽉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 아님, 아니 지금 그탄몇개 빼고 나가셔야 된다고 저한테 메딕을 매직 어맞요아몇개 깜짝 놀랐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 아프신데 쉬어야죠. 요야구한테다 인수인계했으니까 메딕 것도 없을 거야. 저한테탄탄두 개만 가져가주세요.